지난 시간에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 혼인의 도리가 무엇인가, 뭐 이제 혼인의 구성 어, 요소들이 있고, 혼인의 대상이 있고, 혼인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 혼인 그 자체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도 물론,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과 여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삼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격을 반영하는 그런 교회적 삶을 일생을 두고 살아내는 그런 터전. 그런 것이 이제 가정이 되고 혼인이 되는 거죠. <웃음> 일생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죠. 그 교회적 삶을 일생을 두고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기에 이제 아주 복합적인 사랑이 함유돼 있다 이게 뭐 따로 뭐 저기 구분해 가지고 뭐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거기에는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애로적인 사랑 뭐 혈조개가 있고, 또, 동, 친구,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또, 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이 차서 있게 이제, 누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을, 사랑에, 이제, 원래 주님의 사랑은 이미 그리토 안에서 주어진 그걸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객관적으로 분명히 부인할 수 없게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하라고 그러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에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의 상태 수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잘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것 제일 제일 먼저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제도와 질서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창조된 자의 피조된 자의 마땅한 바그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지우, 존재에 대해서 그그 그 바로 반영해 내는 삶을 그 자기에게 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보, 따뜻하게 보존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웃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 사랑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이런 이런 속에서 이제 그런 이제 동질의 사랑을 가진 자와 혼인도 하는 것이고, 같이 해서 같이 혼인을 해서 그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시작부터 진행 완성 다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리 거기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우리 우리를 거기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영광 가운데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을 알면 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 같은 존재도 사랑했는데. 벌 벌레만도 못하고 지키만도 못한 존재를 사랑했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뭐 스토르게 그 혈족의 같은 사랑이나 필리아의 사랑, 그 세상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못해도 혈족에를 나눌 대상이 없어도 뭐 그런 동지가 없고 그러, 그렇게 나눌 동지가 없어도 사실은.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완전하면, 그걸, 그, 이제, 얼마든지, 그,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이제. 특별한 경우, 보통은 다, 이제 다 연약한 존재들끼리 그 사랑을 서로 넘치게 해서 서로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요구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미 저기 주님 앞에 그 저기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내 내, 내가 이제 컵이라면 컵 안에 그 사랑이 넘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받도록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받는 게 이제 정상한 거죠 그 사랑을 서로 연약한 가운데 그 우리가 뭐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그릇을 받아가지고 거기 다 채워진 상태에서 누리는 건아니 이미 그렇게 받긴 받았지만 내 수준에 있어서 그걸 받아 누릴 때 어떤 종재기 같고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조금, 좀큰 그릇 같고 말이다. 조금 더 크면 함지박 같고 나중에 더 커지면 아주 주님, 주님과 같이 이렇게 풍성해, 풍성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인가. 우리의 수준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그,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누려가는 만큼 이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외적으로 누려가는 만큼으로만 우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토께서 이미 그걸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은 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누려가는. 그거는 내, 내 공이 될수 없어요. 결코. 근데 주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선택 안에서 나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뭐 그리스도 안 아니라는 말로 다 모아지는 얘기인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투영해내고 반영하는 존재로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 나한테 뭐가 와야?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이미 온 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거 무서운 일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종류가, 뭐, 이제, 대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나를 한번 그렇게 설득해봐.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지.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이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그 분명히 그, 합리적으로 그 수용할 만하면 내가 사랑할게. 타락한 인간이 지성적으로 나가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어요. 또 감성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원하겠어요? 아, 그렇게 무슨 지성적으로 뭐 오는 건 이거는, 이건 복잡하고 휠이 확 오게. 나한테 그냥 아무 조건이 없이 무조건 좋아지는 사랑이 오게 한번 해 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또 찾아 혼인 대상도 그런 대상을 찾는 거예요 혼인 대상도 나한테 그렇게 느낌이 좋고 확 오는 근데 그 느낌 못 믿을 거잖아요 제한적이고 그 부패한 입장그내 수준이 있어서 그건 못 믿을 거예요 그 감성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감성도 좋고 지성도 좋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한테 시간을 드리고 나한테 물질을 드리고 나한테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런 사람은 그런 약간 의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전부 주관적이죠. 지성적인 것도 그렇고, 감성적인 것도, 그건 사실은 변질된, 변질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있을 때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 세상에 누구도 구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성신께서 알려주셔야만 알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신께서, 아,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과연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내적인 증거가 있는 거고 외적인 증거가 다 있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그것이 입증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교회 속에서 주, 주님의 그 존재와 주님의 성격을, 주님의 속성을 발휘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가장 주력을 하죠. 그게 기본적인, 기본적인, 저기, 성, 신, 신, 참된 신자의 모습이 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더 채워야 될게 많고, 여전히 뭐,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래도 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의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의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나누죠. 그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알고, 또 말씀에 의해서 생성된 교회를 통해서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그러면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 구현할 책임이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서 서로 확인하고 어, 이제 혼인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각자가 받은 그 사랑을 서로 구현하는 공동체로서. 사, 사람이,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이론을 그, 실제 관계에서 누릴, 누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게 이제, 그게 실질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김홍전 목사님은 명목상 이인일체에서 실질상 이인일체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뭐, 안 맞죠. 안 맞고, 서로, 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부모, 부모의 식습관, 하다못해 언어습관, 뭐, 그 생활의 관습이 다 달아. 다 다른데, 어떻게, 그, 하나 돼서, 그, 저, 거룩하게, 그 보편성 있게 그걸 누려가느냐. 그니까, 그, 그, 그, 그, 옛 그, 옛사람적인 것들은 다 배제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 어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을 모르니까 이제 상황마다 불평이고 원망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조계를다 받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사실은 다 받고, 그리고 실제 눈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큰, 그, 기사와 이적을 다 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몰라. 그 사랑을 모르니까 기회만 되면 애국, 애국적인 생각, 기회만 되면 애국적인 사랑, 기회만 되면 애국의 그, 저기, 속성을 발휘하고 살아가게 돼. 그니까, 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거, 오래간만에, 이게, 혼인가정교회 공부를 하는 건데요. 개별적으로도 다 했을 것이고, <웃음> 이미 그런 걸 보고 혼인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미 아는 걸 과연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미 아는 것을 과연 그렇다고 살아, 살아가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가 그걸 반성해 봐요. 사람을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그게 죄인들이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그, 믿음, 오직, 영광. 그니까, 사람을 봐서는, 저, 저도 저 자신이 싫어요. 사람을 봐서 싫어요. 사람. 그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모습이다 생각을 해야, 그,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거기서부터 주님이 의사가 되, 되시는 걸 초청하는 거잖아요. 초청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이제 주님이 한 걸음 처방 내리신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그게 이제 지름길이고, 그게 정답이죠. 다른 답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원망 불평이나 부부간에도 절대 이인일체가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간다고 이루어지는가요? 이게 성신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안 받으면 더 완고해지고 더저 완패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래요. 더 위선적이 될수 있어요. 실질적인 것이 안 누려지면 더욱 위선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참그뭐 바리새인들 탓할게 아니고 내 모습이다 생각을 하고 뭐 사도개인들 탓할게 아니고 열심당 뭐 SNF화 내가 통경할 만하지 하고 그 그렇게 갈게 아니고 오직 그리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 공간 속에서 그 사랑을 구현하는, 내가 그 사랑의 통로잖아요. 그냥 뭐 그런, 그런, 저, 보험성과도 있지만, 당신은 뭐 축복의 통로고 사랑의 통로. 근데 그게 명목으로만 있으면 안 돼. 실질적으로. 이론도 그렇게 그 정확한 지식의 통로가 돼야 되고, 또, 저, 정서도 그런 통로가 돼야 돼. 여전히 실수가 많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움직여 가야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는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그 주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다 차서 이렇게 움직이셔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계시를 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이 이 종의 형체, 이 인간의 형체, 인간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구현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을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우리는 누가 나한테 요만한 거 하나만 더 힘들게 지켜도 싫어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 그건 그러니까 그걸로는 다툼과 분란만 일어난. 이게 그 사랑을 알면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이는 내가 감옥에 있는 것들 더 이제 있게 하려고 사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사도성을 그. 깎아내리고. 그래도,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 자신을,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상대라도. 그 사랑이 사람끼리 속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온, 안 나온. 이게 사람에게, 사람을 보면, 아, 이게 참내 모습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을 보면, 별수없어요. 이렇게 상대를 쳐내는게 아니라 나를 체크해야 됩니다 나를 체크하지 않고 말하면 그게 바리세인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그건 나를 하나님과 같이 놓는거죠 나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거 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사단적이죠 사단은 다 알고 지시는 해도 자기는 안살잖아요 그리고 비스무레하게 그, 그, 저 뭐야. 음, 비스무레하게 얘기를 해도, 진짜 참, 실질의 세계에는 안 들어온다. 생각으로, 이론으로, 또, 아니면 그런 거다 빼놓고, 정서적으로만, 아니면 더다 빼놓고, 무조건 행동적으로, 종교행동주의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헛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항상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입니까? 사단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대신 이기신 거잖아요.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의 정제를 받으시고, 그 모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걸, 경륜을 이루는 걸로 알고, 그냥 그 알지만, 그, 열두 용이에도더 되는 걸 끌어다가 그냥 단칼에 없애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당신은 아버지께 듣는 것만 행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그게 몸이 됐으면 그분의 성향을 발휘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내, 나는 무슨 탐해 받아도 괜찮으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을 이루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임에만 충성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에만 마음을 모오면 시험에 안 걸려요. 절대 시험에. 안 사단이 그걸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려.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이용해서 너 한번 떨어 뛰어 내려 봐. 하나님 다 받아 줄 거야. 이렇게 욕을 해도 사람이 그 외형적인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닌데, 그 본질적인 걸 알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게 문제예요. 그 과연 아는지, 그리고 내가 그 아는 자로서 교회생활을 하는지, 아는 자로서 내 저기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는 자로서 가정을 내가 꾸리고 가는 건지 그냥 타성에 붙어서 그냥. 그냥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지 이걸 분석해 봐요. 자신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그, 그, 우리,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에도 절대 자신을 높은 위치에다 놓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됐습니다. 자신을 높은 위치에다 놓고 아무리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도 안 받아 버려요 나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 과정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은 위치에다 두고 일을 해버리면 이미 이제, 이제 말 속에 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참아 이게 참아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인데 아무튼 그 그런 사랑을 갖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관계 그렇게 되면 그러면 혼인을 해야 되죠 그런 사람 서로의 짐을 져그 사랑을 난 요만큼밖에 모르고 당신은 요만큼 아는데 우리 서로 합력해서 그 사랑에 그 사랑을 더 살찌우고, 주님의 사랑, 우리 간에 뭐, 단순히 애로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단, 단순히 스토록의 그 혈적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 뛰어넘는. 그 철학자들이 그 뭐, 네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요.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제 또 성경적으로 그, 나름대로 단계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 언어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그, 그 언어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어, 저 사람이 나한테 격에 맞어? 해가지고 상대를 취하거나. 호, 저 교회에서도, 아, 이 교회 수준에 맞는 사람? 이 교회 수준에 맞는 목사? 이 교회 수준에 맞는 성도만 이 교회에 와야 돼?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저기 배운 게 없고 에? 그냥 살아온 환경이 아주 야만의 속에 살아서도 그 사랑의 발휘가 참 미흡하고 형편 없어도 그 사랑이 움직이는 걸 보고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신 거요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되지도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이름 좀 빌려줘. 당신 직위를 빌려줘. 그래야 그 직위와 이름을 가지고 내가 좀 활동 좀 하게. 그러면 아무도 안거다사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당신 이름을 맘놓고 쓰게 하세요. 백지수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다 주시고 백지수표 주셨어요. 우리가 잘 쓰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각자가 다 백지수표를 받은 거예요. 당신 얼마 받았어뭐 우리에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 당신 열달란트 받았으면 뭐 다섯 달트받았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양은 다, 우리한테는 다, 우리가 다 쓰고도 모자랄 그 양이에요. 그, 저, 남을 양이에다 쓰고도. 우리의 일생을 다 써도 그걸 채울 수 없는 양이라그한달 란트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다 백지수표나 받은 거나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구현해야죠. 살아있는, 이 호흡을 주시는 동안. 호흡에 빚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호흡에 빚쟁이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어요. 우리 호흡을 걷어 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와 권세와 영광 뭐 이거 다 하루아침에 천하를 줘도 이 호흡 하나하고 안 바꿀 건데 이 지구를 다 준다고 해봐요. 너 목숨 오늘까지만 살고 죽어 그러면 절대 안 바꿀 거 아니에요. 안 바꾸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도의 그 생명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멸망되지도 않는 그 사랑을 살찌우는 그 영원한 사랑을 살찌우는 그런 개인의 삶 가정의 삶그 서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진짜, 이거, 저희, 어떻게,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을 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표현해 줄수 있는데, 그것도 잘 몰라서 평생 낑낑대고, 그, 지금, 때, 때 묻히고흠 있게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걸 실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위가 있어요. 그런 도, 조력자가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지만 또 돕는 배피를 주님이 주시고 님이주 돕는 자를 주시는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서로를 끌어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끌어내리고 앞서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를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 존재지요 나는 죽어도 이 구조선에 나 하나 빠져도 당신은 살아야 돼 해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남파선을 탔다면. 여기 끝부분에 부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뭐, 직장, 사업하던 사람이 다, 아내가 중병 들어가지고 내려놓고 요양, 요양원에 가게 됐는데, 그다 내려놓고 그 요양소 근처에 가가지고, 그 5년 동안 그렇게 그 사랑을 해줘가지고, 상대랑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미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서 회복한 거잖아요. 나한테 맞는 사람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검은 머리 파뿔이 되도록 이게 생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조금, 가난해지고, 병들고, 사람 사이에서 아주 낮아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찌그러졌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비님의 사랑을 알면 절대 그러면 오늘은 저기 개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